네,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모동에 살고 있는 약수안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저번에 요 안녕하세요. 안 이번에 관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네, 네. 한번 봐주세요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 예쁜 사람이네. 기생같아. 눈에 도화살과 하계살이 가득하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도화살과 하계살은 도화살은 뭐냐면 사람을, 어, 사람인데 인기지, 그렇지? 응. 음. 음, 인기가 많은 사람. 어. 그리고 하계살은 뭐냐면, 끼가 많은 사람이지. 음. 끼가 너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지. 하계살이. 그런데 눈매를 보면, 이 사람이 눈매를 보잖아. 도화살도 가득하고, 하계살도 가득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눈 밑에를 이렇게 놓고 보면 외로움, 외로움이 또 많은 사람이잖아. 어. 외로움이 많은 사람인데, 도화살과 하계살이 많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남의 사람은 남의 남자는 많아. 음. 하게 살 하게 살과 이런 사람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내 남자는 없어. 그게 렇 많은 많은 사람인데 만인인 테는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정녕 내 사람인 때는 사랑을 받기가 힘든 사람이야.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눈 밑을 보면은 외로움이 가득한 사람이지. 됐지? 아니 눈에서 또뭐 다른 거 보이시는 게 있나요? 눈에서 있나? 음. 근데, 눈동자와 흰자를 놓고 보면, 어, 이 사람이 굉장히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는 맑아. 오. 맑은 사람이야.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나쁜 생각하는 게 있고 좋은 생각하는 게 있잖아. 네. 이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야. 오. 마음이, 엄청 마음이 있잖아. 유리할 것 같아. 유리알 같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여린 사람이지. 그치? 그렇죠. 어, 유리알 같은 사람이니까 유리알 같은 사람은 마음이 엄청 여려. 그러면 이 사람 있잖아. 조금만 말 한마디 해도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상처를 입는 사람이야. 어. 마음이 엄청 여린 사람이지. 어. 마음이 또 여린 데다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지. 눈동자를 음. 놓고. 근데 도화살과 하개살이 있으니까 남들인 때는 항상 돋보이고 뽐나고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음. 근데 정녕 내 남자인 는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내 남자인 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 남자가 없다는 게 문제지. 아. 이런 사람 그렇게 외로운 공방이지 아. 외로운 공. 많은들인 때 이쁨 받고 살아야지. 네. 일반인으로 살기는 힘든 그러니까 눈 눈상이지. 눈 눈상이지. 근데 이분 그눈 말고도 응. 입으로도 또 성격을 또볼수 있다고 저번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입을 보여드릴게요. <웃음> 입매를 놓고 보잖아. 이 사람. 아 입담은 좋은 사람이네. 오. 입담은 좋은 사람이야 말에 힘이 있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한마디를 내뱉어도 힘이 있는 사람. 음.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내뱉거나 말을 하자라 그지, 어떠한 말을 하거나 그러잖아. 사람에 대한 리더심도 많은 사람. 리더심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때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거지. 음. 우러러 볼수 있는 사람이 많고, 또 경청하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잖아. 어. 리더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 도화살에다가 하계살이 있으니까 리더심까지 있잖아 이 사람이 리더심까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엄청 여자로서는 여장구 여걸이지 여걸 어. 여걸이라는 사람이야. 뭐 되게 다 가졌네요. 다 가졌지 여걸이야 여걸 여걸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이고 뭐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 여자니까 여 여걸이지 뭐 여걸. 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째째한 년, 째째한 여자는 아니지. 근데 되게 마음이 여리다니까 뭐가. 어, 여리니까 상처가 많지. <웃음> 파워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겉에 보이는 파워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마음은 엄청 따뜻하고 여린 사람이지. <웃음> 정에 항상 굶주려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음. <웃음> 그 외에 또뭐 음, 전체 간상을 봐야지. 전체 간상을 보여줄까요? 음, 그러면 전체 간상. 그러면 이분이 누군지 알려드리고 전체 간상을 보여드릴게요. 음. 이분이 누구냐면은 배우 김혜수 씨예요. <웃음> 오, 아 그래서 도화살과 하계살이. 그리고 간상은 <웃음> 어. 아시겠지만. 아, 알지. 모르는 사람 있나 이 사람을?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네, 이분을 왜 갖고 왔냐면은 이번에 또 드라마를 하나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그것도 잘 될까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웃음> 생각보다는 그렇게 핫하지는 않아. 오, 어? 정말요? 응, 생각보다. 처음에는 핫한데 가면 갈수록 응. 좀 식어. 이 뭐라 드라마 지금 나온다며, 새로운 에이, 이, 나온 다며 새로 온 게. 네, 드론. 나오는 게 처음에는 막 핫한 것 같은데, 근데. 중간 지점에 가면서부터는 좀 시시하게 넘어갔다. 하고. 음... 이 사람 간상을 이렇게 보잖아. 네. 완전 여걸이야, 여걸. <웃음> 안과 겉에 보이는 내면적인 거 여걸이잖아. 엄청 시시하고 당차고 굉장히 도도하고 당찬 음. 사람이잖아. 그렇지? 근데 시치고 마음은 엄청 따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엄청 따뜻한 이 사람은 도화살과 하계살이 너무 강하게, 강하게 박혀 있잖아, 그지이 사람은 만인들, 은인들한테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음... 사랑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거 입, 입 쪽으로 주위에 꼬리나 이런 쪽으로 놓고 보잖아, 그지 음. 리더심이 많은 사람이야, 리더십 아마 옆에 사람들 엄청 잘 챙길 거야. 이 사람. 음. 옆에 사람들 챙겨주는 거, 자기 사람과 자기 사람 아닌 거와 구분을 딱딱 두면서 이 사람은 날카로워. 그런 지적감도 있고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외롭다고 하시잖아요. 음. 근데 너... 코를 이제 놓고 보잖아. 네. 자기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잖아. 엄청 오래 했잖아. 그쵸, 거지? 엄청 오래 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재물은 약한 사람이야. 어, 그건 또 의외네요. 음. 재물이 약한. 코가 코가 재물이 새 나가잖아. 아... 이 사람은 재물이 수술잘새 나가, 이 사람이. 의외네. 응. 재물을, 재물이 딱 이렇게 코 주위를 놓고 보면 재물이 엄청 많이, 많이, 뭐 누구나 알잖아, 이 사람이. 엄청 그쵸? 뭐 많이 했잖아. 그쵸? 많이 했는 것 비해서 재물은 비약해. 음... 재물은 비약하다, 이제 볼 수가 있어. 이제 눈에서 외로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응. 눈 밑에 이게 응. 눈물 점이 있잖아 눈물 아. 샘이 있잖아 이 사람이 그, 이은뭐 결혼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올까요? 만인의 여잔데 만인의 여인이잖아 음. 만인의 여인이고 만인의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만약 연예인 안 갔어도 이 사람은 술집에 마담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일반인으로 음. 절대로 살수 없는 자주야이사람 음. 일반인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 이 사람은. 만인의 사람. 내 남자가 있다면 내 남자로 인해서 평생 피곤함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내 남자를 하나를 두는 것보다 만인들 속에서 웃음꽃이 피는 게이 사람은 생기가 더 도는 사람이지. 대부분의 연예인이 천직이라고 할수있 어, 그렇지 천직이지 이 사람. 천직이지. 만신의 사주니까. 네. 이분, 그럼 언제까지 배우 일을 할까아이 사람은 끝까지 하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뭐 아니겠지, 그치? <웃음> 그쵸. 그래도 60까지는 정성기야, 이 사람은. 60까지? 60까지는 꾸준하게. 근데, 말년에 몸이 엄청 아프겠다. 아... 몸으로 인해서 중단이 될수있어 건강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면 어디를 조심해야 할까 유방도, 유방도 염리 싫어온 것도 있고, 그리고 장, 대장, 소장. 이제 그 장쪽으로 탈이 날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장 네 소장, 어. 어,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네. 어, 그쪽으로 탈이 날수 있는 사람. 건강 잘 챙기셔야 돼 어, 이분 그러면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상복 같은 거또 들어올까요? 올해? 올한 해? 응. 네, 원래. 해올한 해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음. 음. 조금 약한데. 음. 음. 그럼, 그러면 뭐,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아니요, 뭐, 조심할 거 없어. 이 사람은 원뭐 자체 뭐, 자기가 뭐잘 컨트롤해서 사는 사람이니.